그럼 시작해 볼까요? 두두 오늘은 뭐 하나요? <웃음> 뭐 하길래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데요? 저희 연습실에 사실 와 있고 들어오기 전부터 뭔가 젖을 것 같고 불안했어요. <웃음> 뭐, 잘 설명해 주시겠죠? 오늘 뭐 하나요? 자 오늘 두두는 하이트. 오, 오 좋아요 아, 재밌겠다. 어떻게 찾아? 저희가 한 명씩. 밖에 소파로 가시면 스파이 지령을 드릴 거예요 와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갈라고 제가 나오겠습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스파이인 거예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스파이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건가요? 스파이면 뭘 해요? 거기서 지령 뭐 주지 않을까요? 미션 같은 거 주면 은뭐 방해를 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뭐 여기 미션이 있어 미션 주시면 아, 네. 그거를 깨져버리 깨져버리 해야 돼. 뭐... 몰래 스윙하라고 는거 같아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첫 번째로 간 사람이 스파이될거같아요뭘 너무 많이 아니, 무작정 연준이 형이 걸리면 무조건 100% 내가 검출할 수 있어 이건 선량한 시민의 웃음이야, 저건 쟨는 아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이라 공기고 아, 내가 네. 스파이면 진짜 연기 못하는데 <웃음> 뭔가 표정 관리가 안나이 형은 <웃음> <있는 내용은> 다 <웃음> 알아요 범규 씨는 스파이다? 지금 이거 표정 관리가 안나 이거 시간보만 알아요 스파이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면 늦게 들어올 거란 말요 계속 물어보다가 음. 쟤는 시민이어도 이해 안 돼서 늦게 들어올 거라고 아니, 그럴 게 없어요 시민은 그럴 게 그래요? 없어요? 네 네가 어떻게 알고? 저 시민이니까 근데 애초에 시민이란 아, 단어가 없잖아 아니야, 뭔가 희망이야 시민이면 마음이 편하긴 해 마피아, 스파이면나 안절부들 못 하겠어, 어? 벌써 왔어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웃음> 이분도 선량한 시민이야 두, 두 명은 그럼... 근데 태현이보다 빨리 왔는데, 범경은 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파이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요 네? <웃음> <웃음> 네? 아, 저는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애 연기 진짜 못하는데? <웃음> 조용도 오래 걸리는데? 어? 아니야, 왜왜 너랑 너랑 비슷하게 네. 걸리는데, 뭐 근데 벙경이 되게 빨리 왔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이해 잘 됐어요? 형, 그냥 듣자마자 일어나서 왔어 마피아 게임이 아니니까 근데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아니야? 그런가? 비슷한 거지만 어, 마피아 왔어요? 요요 아, 요 왔어요, 스타이? <웃음> <사이>, 스타이 <사이> 왔어요? <웃음> 너무 급한 마음에 아, 표정관이 안 되는 아, 것 같지? 아 아, 뭐야? 야, 저 형으로 가자 왜이형 같지? 어, 말을 못 하네 아, 맞다, 나구나 스파이죠 <웃음> 야, 이 형이다, 야, 이 <웃음> 형이다 야, 딱 걸려봐, 야, 이 형이다 <웃음> 나 아니야 <웃음> 왜, 왜 붙지 마? 요 붙으면 뭐 스파인 걸들통나요나 <웃음> 아, 아니라고 <웃음> 야, 이 형이야, 이거 봐, 어색한 거 봐, 야, 이거 이 이거 봐, 이거 봐, 숨 쉬는 아니야. 것도 어떻 해, 이형 <웃음> 아, 못해 안녕하세요 <보네. 웃음> <웃음> 네. 스파이가? 네, 네. 카 p 씨 d 스파이가? 네. 스파이 네. 스파이 네. s p i d e r m 빨리빨리. 저희 결정했습니다. 이영으로. <웃음> 저도요. 자 a n 자 이거 i d e r m a n 네. s 네. s p i d e r m 아 n 네. s p i d 이 r m a n 아 s p i d e 야 m a 이 네. s p 이 d e r m a 이 s p i d 이 r m a n s p i d 약간 연준이 형이 중요한 임무를 받으면 수빈 형처럼 모든 게다 어색해 <웃음> <웃음> 왜 나처럼이야? 내가 왜? 약간 갑자기 걷는 거 이렇게 걷는다 그러 <웃음> 이제 연준이 스파이 <웃음> 이렇게 걸어? <웃음> <웃음> 너무 평소 같은데? 저 가면 돼요 <웃음> 네나 네. 보니 수빈이인 거 같은데? 그럴 수... 수빈이 뭔가 할거 같아 근데. 네. 수빈 씨는 짐작하는 멤버 있었어요? 최현준 재현준 씨, 수빈 씨는 스파이다 저형 오자마자 아, 스파이 왔어요? 하면서 해봐 <웃음> 저형 표정에서 보여 음. 자녀들 같이 보고 지냈는데 아니, 진짜 이제 하도 오래 봐서 음. 아, 약간... 웬만한 건다 알아, 그냥 그치? 어, 이거 오래 걸리는데? 응분위기 <웃음> <맞아. 웃음> 뭐야? 나, 선량한 시민 진짜 선량한 시민 같네데 <웃음> 아니, 진짜 휴닝이가 스파이면 안 되는데 <웃음> 골치 모르겠어, 그냥 이거 아 헷갈리게 다른 애들은 그냥 집중하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 너무 힘들어 어이, 왔어요? 어, 뭐야? 스파이 <웃음> 왔네 어, <웃음> 어, <웃음> 표정에서 지렴이 였어요 어, 지렴이 모야뭘 뭐, 뭐 해야 된대요? 그런 거 없던데, 나를 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수상해, 아주 다들 지렴 받으셨죠? 네, 그럼요 <웃음>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예능감을 더업 시켜줄 미션들을 준비했습니다 네각 라운드에서 1등을 한 멤버에게는 스파이에 대한 힌트를 오겁음네 네 자, 그러면 투두를 외치고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투두 떠나스 부는 거예요. 네, 어떤 노래를 할지 제발 제발. 아 제발 주여. 나 막내들 파트 못 부르는데. <웃음> 나도 이거. 나도 막내들 파트 못 부르는데. 너 막내잖아. <웃음> 나 나도, 나도 막내들 파트. 봐주세요. 네,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인가? 아, 이 노래 진짜 어려운데. 쉬운 나, 노래. 가사 많은데. 아나 이거 어려운데 이 노래. <웃음> 뭐예요? <웃음> 어느 날 머리에 분자. 아 이거 엄청 어, 어렵한 말이야. 김민씨 어느 날 머리에 분자였다. 와너 부럽다. 그냥 게임을 해도 안 되는 걸까? 인제 여러분 대기 구아카본에서 무슨 말을 기다려 순으로 하실래요? 그 번호가 적혀져 있죠? 네. 한오 번. 어, 2 번. 4 번. 사 번이. 번호 순서대로 도전해 주세요. 아. 일 번이죠? 어? 나1 번이야. 아 오케이. 그러면 네. 띠대고 무 관심 안 해. 네너고 저 한... 무관심한 행동 저 가져오면 되나요? 무관심한 행동 무관심한 행 검사기야 오, 뭐야? 잘 나오는데 음. 좋은데 방해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방해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제자리에서 노래 불러도 돼요, 방해하면서 네, 네. 거울 속에서 나를 멍 아니 보는 넌, 넌 내가, 거울, 내가 아니야 거울 속에서 널맘아니 번난 내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수빈이 형파트 진짜 이거 박자 어려운데 이거 악보에 없는 박자예요 저희가 양심적으로 본인 파트는 유트안 시킬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트 수빈아 밥 먹었니? 뭐 먹었어? 먹었어? 게 오, 미요요요 와와와와와와와라와와라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진짜 무서웠어 안 아, 무서워? 물... 어? <놀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웃음> 근데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 <놀람> 수빈이형될것 같은데? I can't 알 e e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 여 안녕 내 이름은 범규예요 여 대구에서 실패. 왔어요 실패해요? 아야 <웃음> 어렵다 아니, 아니 안 들려 실패. 그냥 나네저전화하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이팅해보겠습니다 도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끝났다>. <웃음> 끝났어요, 끝났어요. <웃음> 아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다가 제가, 제가, 제가, 제어 제가, 제어 제가, 제가, 제어 제가, 그가 제가, 제가, 거 말고, 그러니까, 가 제가, <웃음> 뭐 나도 간다. 제가, 제가, 제가, 제다 <웃음> 으아, <까지럽다>. <웃음> <웃음> 으아, 빨리 리듬을 엇박으로 바꿔야 돼! 바꿔! <웃음> <웃음> 야, 나 내가 돼, 근데 아 영원히 머물 수있 따면은요, <웃음> 내가 어떻게 야, 포기 포기 <웃음> 오, 나잘안는아니지 <웃음> 않나 이거? 자,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이알알알 오, 알알알알알알알알 오케이. 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지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이알알알알알알 Feel like... 야, 휴닝이야? 야, 휴닝이가 간점 제일 많이 타는데? 아, 그래. 내가 다리 묶을게 <웃음> 야, 근데 이거 방이 엄청 넓 아, 잠시만요 야, 이건 아니, 아니죠 다리 하나만 있으면 돼나 다리 하나만 이게 안쪽 허벅 다리 하나만 <웃음> 있으면 돼 <돼요. 웃음> 그럼요 <웃음> 나만 있으면, I don't wanna be a fan. I don't wanna be a fan. t t o 진짜 <웃음> 않지? 야, 잘 참는다, 너 어떻게 참았냐? 너 뭐야? 평소에 이거 스치기만 그러니까, 해도 진러니스치기만 해도 죽을라 그러잖아 하지 마 다리 잡아, 다리 잡아 얘는 어디 타냐? 야, 간지럼 안 타요 이제 나 타래야 나는 백타임을 타 야, 팔좀 팔내놔 팔친구아박자를 놓쳐 나겨드랑이 아, 야, 이지이 박자 맞추지 마박자맞추지마 박자 맞추지 마, 마. <S> 박자 <S> 네, <마치지> 마. 너는, 너는 한번 잡아 어 지르 <아빠>. 되게 대단 표정. 야 아깝다. 난 잘했다. 잘했는데. 아깝다. 아니 이러고 박자 맞추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딱 <웃음> 이거 박자 맞아. 갑자기 머리가 새해졌어. 머리가 새해졌어. 이거 딱 박자 맞아. 잘 맞추고 있더라고 이걸로. 아 그럼 연준이 형만 받은, 받은 거예요? 힌트? 뭐 맞아. 스파이니까. 뭐, 스파이, 스파이 본인만 받은 거야. 내가 이 어. 사이니까 안심하면서 받은 거지 내가 오해를 풀어내겠어 있는 같은데. 자, 연주 씨만 나오셔서 양말 거꾸로 벗겼어 <웃음> 누가 벗긴 거야? <웃음> 너가 접었잖아 네? 너가 벗겼잖아 <웃음> 난, 난, 난 태현이 겨드랑이 <웃음> 간지롬 피고 있어 열어서, <웃음> 본인만 열어서 보시래요 아니, 네, 볼수 어. 아니, 안 볼게요 그래, 뭐 본인 정보인데 편한 <웃음> 맞아요. 봐요. 편인, 편하게 봐요 맞아요, 편하게 보죠 맞아요, 뭐 노란색 머리 이런 거 좋겠지 <웃음> 아, 이렇게 봐도 돼요 보고 가장 의심되는 사람을 쳐다봐 주세요 그 힌트에 대해서 거울 보지 않을까? <웃음> 거울 볼걸? 그래요? 아닌 거 네, 같은데 걸쑥해서 나를 멍하니 는 아, 아, 내가 아냐 그런 그럴까? 사람이 없는데 자, 네. 첫 번째 게임은 웬주 네. 씨만 승리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비아 어렵네요 마피아스. 마피아스. 아, 힘들었다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아, 할 사람, <웃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2라운드는 먹방 한마당입니다 <웃음> 어, 또 자신 있죠 얘네는 한국도 먹방이잖아 그렇죠, 먹방에서 빠질 수 없죠 저희 멤버들 제일 잘하는 거 자, 첫 번째, 한 번만 동그란 과자를 한 입에 넣어 먹으면 너무 쉽죠, 쉽죠. 어, 너무 쉽죠 참, 하면 되나요 과자가 부서지면 실패고요 네. 그럼요 어, 너무 쉬운데? 이 정도는 쉽죠 자, 한 명씩 담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바로밖에 안 되겠다 그, 아, 이제 태연이는 너무 유기한데. 아이 입이 커. 첸 얼굴은 우니커. 제일 작은데 입이 제일 커. 네네 무슨 도전. 야 뭐야? 우와. 야 저거는 긴깡 <웃음> <웃음> 먹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쉽게 들어가냐? 아,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니다 <웃음> 약간 쉬닝이가 쉬닝이나 범주가 조금 불리한. 할것같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웃음> 저도 <웃음> 근데, 아, 근데 저 입술이 진짜 작아갖고. 아너아 너도 작나? 저 엄청 작아요. 아이 도전. 아, 못 하겠는 거 파이팅 어? 어? 너무 쉽게 쉬운데? 가는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첫 번째는 쉽게 가고 두 번째는 어려울 것 같아 야, 떨어뜨려, 부스러기 떨어뜨려 <웃음> 떨어뜨리라고 <웃음> 위험, 나영, 위험? 아, 아, 뭐다 삼켜야 돼? 와, 진짜 네, 맛있다 해야 되나요? <웃음> 아 정수기 있는데 물왜 옆으로 돌아서 먹었어요? 지렁이에요? 대답이 없네 <웃음> 지령인가 <웃음> 먹고 있는데 대답을로 어떻게 <웃음> 해? 음, 나도 연준이 형, 스파이가 아니라면 대답해 주세요 NO 야, 스파야 이영자, 이이다 맛있다 세로로 넣어봐요, 세로로 아, 응? 아, 응? 저는 멤버들 관찰하겠습니다 <웃음> 오, 네. 이렇게 나온다고 네. 안 먹어? 저거 네. 하면 오, 큰거 주네 저 하면 돼요 네. 들어갔는데 형, 입도 늘어나요, 혹시? 피부처럼? <웃음> 아, <웃음> 어? 다? 아, 뭐야, 디스크야 뭐야? 쓰지 마요. <웃음> 이 형, 이형 탈락인데 <웃음> 어, CD야 뭐야? 자, 바로로는 너무나 다 쉽게 도전하셔서 네 자, 미션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웃음> 뭐야? 아, 입에 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입에 넣고 이걸 먹고 부시는 과정까지가 입에 넣고 입술까지 다치면 인정해져 <웃음> <아이고. 웃음> 뭐 뱀이에요? <웃음> 아 일단 새로도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넣도 돼? 몰라요 여기 거꾸로, 크게 씹 아니면 가로로 놓고 돌려도 돼요, 안부서지게안 돼요? 일단 해가지 <웃음> 그럼 해볼까요? 도전 되겠네 오, 되겠다, 나 못할 것 같은데? 어, 뭐, 아. 뭐야? 이거 뭐야? 그래, 이거 대, 야, 해봐 아나콘다야? <웃음> 보아베밤 아야보아베 <웃음> <웃음> 뭐지? 너거 했는데? 음, 한번 해보긴 해 그럼 나 이걸로 도전하면 안 되냐? 아, 도전해요 왜요? 이게 뭔가 더 작아 보여 왜요? 아, 장난이에 못해요, 왜? 죄송합 공장에서 만드는 아, 거야 <웃음> <웃음> 저, 안 돼요 아, 이거 안,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고 야, 너 절대 안 돼. 해보긴 해야 되잖아. 통아포될줄 알았어. 야, 수빈이 <웃음> 어떻게 한 거야? 수빈 너가 입이 편해. <웃음> 내가 이거 표현해도 안될것 같은데? 약간 턱 관절이 되네. 안 되네, 안 돼. 그럼, 먹어도 되죠. 제 것까지 먹어요. 안 돼, 안 돼. <웃음> <야>. 이빨 타. <웃음> <웃음> 와. 야, 나 다른 는거 찾았다. 와, 어, 오기, 어떻게 이게 되지? <웃음> 저 얼굴이 작아서 안 돼요. <웃음> 나도. <웃음> <웃음> 두 번째 미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테이프 다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렇죠? 네 저희가 테이프로 과자를 나눠 드릴 겁니다 테이프를 1m에 가장 가깝게 남기시는 분이 성공입니다 음. 단, 혼을 대시면 안 돼요 자, 맞죠. 그럼 네. 1분 한 번씩 시작할게요 준비, 혼을 대시면 안 돼요 아, 맞다 준비. 시작 그렇지마 아니 와. 그거 아니야 언제 그게 맛있게 먹지? 자끝자 <웃음> 입에 붙은 거부터 떼시면 됩니다. 나내 리치 부대 기로. <웃음> 어나 괜찮은데 <웃음> 한 3m <30도> 되겠는데?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세트 할것 같은 수빈 씨가 들어가서 <웃음> <웃음> 떨어지. 감사합다 응, 그건 어쩔 수 없지 그 형, 그거밖에 없어, 안 응. 남았어요? 응, 쭉 들면 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면 안떨어져안 떨어져 근데 팔더못 올려 형, 이거 잡고 잡고 있어, 뭐야? 어? 어? 어? 아니, 몰라, 하나 아 여기쯤 정도라고 하면 어, 은 84cm예요 어. 어떻게 해? 어, 1위보다더 적지? 먹어도 뭐 돼요, 이거? 속하네 저 너무 길어요 어? 되게 길어 가지고. 저 재주세요 일로 와요 두 겹으로 신장면 곱하기 2 하면 되나요? 안될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기 <웃음> 어. 자, 이거 너가 잡고 있어봐 자, 선물 오케이. 아니, 뭐야 여기에 곱하기 어, 2 해주세요 어 이게 170 오케이, 3m 40저 이렇게 재야 돼 그럼 너도 네, 두겹 해봐, 두겹 그럴까요? 어, 두 겹으로 접어봐 네 야, 이거 잡고 있어봐, 너가 아래 거한 1m 20? 안 된다, 이것까지 있어 수빈이 형 그래더 더 해야 돼요 다딸 <웃음> 포기해 아, 여기부터 해야돼 <웃음> 22, 야, 22 야. <웃음> 아, 또 끊겼어 어, 기권해, 기권 음할 거야 16, 2 27 23, 44, 39 실패 시야? <웃음> 130 되는 거 같아 뭐. 평몇시이8 40% <목소리> 어, 두 번째 미슈는 연준 씨 <목소리> 오 축하해요, 축하자 하는 거야 본인에 대한 <목소리> 정보를 두게나오으셨네요 다음 먹방은 뭔가요? 자, 다음 먹방은 연치기대시벨입니다 오, 면치기요? 면야기요 국수 먹어요? 네, 한 명씩 도전을 할 거고요 대시벨100 100? <목소리> 100? 나와야 합니다 100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보통 사람이 소리 지릴 때 얼마나 나오나요? 1 0 100이 넘어음 마시면서 소리 지르면 되지 않아요? 막그러면 네, 오! 게... 60 대신에 오! 맞죠? 아, 네한 사람 정해볼까요? 누구부터 할래요저 먼저 하겠습니다 뭔데? 네. 네 왜, 지령이야 네. 원자는 게 원자? <웃음> 지령이야 아! <웃음> 맛있겠다 그럼 비빔국수가 음, 가능한가? 자, 데시벨. 우리 지금 보통 네 흰윤 씨가 할 때는 옆에 연준 씨가 재주고 연준 씨 물고 네, 딱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0, 100 이상, 이상. 우선 네, 이거좀 일단 포럼 네, 그래야 될것 같아 맛있겠다 <웃음> <웃음> 저희 식사하지 마시고요 <웃음>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지령이에요, 혼자 먹기? 이런 건 먹어도 돼. 나 아, 면, 면 아니니까 주세요, 아, 드셔도 다 되는데 다른 사람 미션 할 때만 조용히 해 주세요 네 드셔보셨어? 네한 96도 안 돼, 얘? 그러면 대빈이 형, 어, 근데 <웃음> 계속 먹어도 아, 돼 축하가 해줘 네, 이거 해주시고 드요 아, 아, 아, 맞다 좀 음. 가면 되나요? 음. 네, 갈게요 <웃음> <웃음> 살이 걸리는 소리도 치나요? 79.0이요 <웃음> <웃음> <제시> <웃음> 아, 죄송해요 <웃음> 근데 97 <무수필> 나왔어 <웃음> 도전 오케이 도전 <웃음> <웃음> 나 미안해요 좋아, 나 진짜 그만해라 진짜 이걸로 할게요 <웃음> <웃음> 못하겠어 연준이 형 제가 할까요? <웃음>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범규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나 먹으니까 그럼, 그럼 고장하겠습니다 <웃음> 또연준이 맛있게 잘 먹는데 <웃음> 아니, 먹지 말고 해달라고 빨리 <웃음> 몇 시예요? 80 80, 80. 100이 나와? 이거 100이 나으면 그냥 민폐 아니 민폐? 식당에서 다 아, 실패할 거 그런... 같은데 왜 쳐던 거 불어먹어요? 아, 그러네 아, <웃음> 제저 도전하겠습니다 되나? 아, 렇 그럼 배0 나와 <웃음> 안 되겠다 77 아, 나 원래 되 조용하게 먹는 걸 선호하는데 대 <웃음> 도전! 77.9 야, 어렵다 한번 더 해봐도 돼요 100이 아무도 안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수빈 씨가 80을 넘기면 수빈 씨가 승인이다 안좀 가까이 돼 나도 막저 연준이 형, 저거 스파인 거 내가 밝혀내야 돼 수빈이 형, 빨리 형이 받아서 진실을 밝혀내주세요 도전! <웃음> <웃음> 오, 사아 처음 나왔어 나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나면 치기 해보려고 만 마지막 면 마이크도 있잖아, 있잖아. 야, 아, 아, 공기 좀 해주세요 <웃음> 응, 응, 응, 응, 응. 태어나, 태어나. 공기 좀 해주세요 어, 태어아 태연아 공기 좀, 어디다 면안 먹어도 하기래 저거 할까? 무조건 응. 형이 받게 해줄게요 면 치기죠? 86.7 저 담사님, 마지막 한번만요 진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할수 있어, 휴닝카이, 도할수 있어 <웃음> 85 나이스 휴닝카이 해봐, 휴닝카이 저요? <웃음> 저 더이상... 휴닝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구십사 그 구십사 그 <웃음> 저거 하려고 했구만 <웃음> 아마다 우리 너무 초조하다 <웃음> 야 그럼 범경도 일등 해 <웃음> <웃음> <웃음> 뭐라는 거야 다했어 끌어가지마 다했어 맞아요 여러분 빨간 눈물 고인것봐 <웃음> 한번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되시면 처음 한 번만은 그린씨 네. 그리고 테이프로뿐 어, 연준 씨 연치기, 범규 씨 모두 모든 미션마다 한 분씩 성공 해서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모니터 앞에 있는 핸드폰을 여시면 힌트가 보이세요 네, 제가 먼저 갈게요 받자마자 그리고... 누구네 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오케이, 이거 오케이. 한 분씩 나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세명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야 내가 이세명 안에 스파이가 있다 어, 누구예요? 어쩌면은... 연준 형이 아닐 수 있겠네 하세요. 현지! 저 갔다 올게요 야, 야, 너무 아, 형과 너무 반대였어요 나도 흰색 먹고 싶다 <웃음> <웃음> 형이랑 너무 반대돼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의심 돼요? 나? 이름이 네 글자예요? 야, 너 너무 다된거 아니야? 사람이야. 아, 원래 연준이 형으로 확정 짓고 있었는데 연준이 형이 너무 반대되는 게 나서 좀 놀랐어 숨이 나와도 마, 맛있네요 형이 생각하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 내가 그 후보 두 명을 뒀는데 그두명 안에 포함돼 있어요, 저런에 음. 어? 예상이 어, 어쩌면 은 태현이 같기도 하고 일단 더 미션을 해보죠, 더 해보죠.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태현 씨부터 나와서 우리 카메라에 대고 조용히 누굴일거 같나, 입모양으로 솔직히 아는 정보가 없는데 힌트 하나만 더 받으면 은 누군지 확정 날거 같은데 힌트, 이 너냐? 어, 난 선량한 시민 오케이 고마워, 진짜 선량한 시민 휴닝카이, <웃음> 이 자식이 <웃음> <웃음> 범규 나가, 범규 뭐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야, 그래, 중간정관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이 내글자예요 <웃음> <웃음> 아니, 여기까지 들려요, 범규 씨 <웃음> 범규 씨, <웃음> 범규 씨. <웃음> <웃음> 휴닝이가 이런걸잘해갖고 맞아 휴니카이요이쯤되는 중간 점검이 아니라 이냥면 최종 투표 아니야? 이쯤 되면 중간 점검이 아니라 그냥 최종 투표 아니야? 자,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넘어가 볼까요? 2, 2 3라운드는 밀가루 택배입니다 잘 옮겨. 야, 야, 야, 야, 야, 야그 아, 그만, 아. 어. 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야, 실패해버렸네. 이거 스파인데, 진짜로? <웃음> <덥>. <웃음> 네. 탑! 네. 저안 했어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궁금, 정말 궁금. 궁금해요? 여러분 눈치 보지마세보